뭐, 뭐부터? 불토... <목소리> <망가졌다. 목소리> 와, 안 가졌다. 뭐, 뭐, 뭐, 보이지 모르는데, 와, 와. 안녕하세요 예쁜남자 브리트맨입니다. 오늘의 메뉴가 마시멜로를 준비했어요. 마시멜로 꼬치, 고치. 마시멜로 꼬치인데 사람들이 음, 라이터로도 구워서 먹는 거 있고 저는 원래는 오븐 안에서만 구워서 먹는데 이번에는 가스레인지에서 해보려고요. 테스트요. 그럼 시작할게요. 불이 <웃음> 쎄 <웃음> 와, 금불 우와! 붙어고있네 금방 일단 이렇게 구웠어요 먹어볼게요 어린은 냄새 나거 하나 더 구워볼게요 다른거 다른거 하지? 잘해야될 것 같다 이거 I'm <laughs> out. 잘안 익어서 안 들어나요. 좀더 익어야 될거 이렇게 탄거 안먹으면 안되나? 위에 페퍼니너지 <웃음> 마시멜로 뭐 초코. 다 보지. 뭐와뭐와 우와. 톱이 들와 와. 가자, 가자, 가자, 가자. 이마시면서드 테스트는 음.. 아닌 것 같아요 위험해요 집에서 하니까 너무 위험해요 이건 그냥 오븐에서 구우고 조금 초콜릿 섞어야 될것 같아요 그냥 먹으니까 음, 음.. 맛있는데 그냥 먹으면 안 돼요 아이스크림이랑 아니면 초콜릿이랑 같이 먹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만 찍을게요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안녕